김선호씨가 은퇴 선언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강경윤 연예부 기자가 출연해 김선호 관련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김선호씨가 나서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말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론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선호씨는 이 사태가 너무 충격적 이라 모든 걸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예계 활동을 포기할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와전되어 은퇴 선언 했다고 말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경윤 기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지금 언론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김선호씨 측이 아니라 전 여자친구 A씨의 친구들이라는 것 A씨와 굉장히 친한 여성명이 그동안 김선호씨와 A씨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문자 등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있다. A씨 친구들은 김선호씨가 안타깝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화록 추가 공개에 대해 김선호 소속사 솔트엔터테먼트 측은 대화록이 처음으로 공개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삭제됐던 광고가 하나둘씩 재개되고 사기작 촬영에도 성신호가 들어와 김선우의 향후 활동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이슈 공감이었습니다.